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팀 게임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꿀같은 사이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무조건 원하는 게임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스팀 기프트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사람들이 험블번들이나 그 외에 여러가지 이유로 생긴 게임 코드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공유에 신청을 하면은, 한 명, 혹은 그 이상으로, 그, 공유자가 원하는 수만큼 당첨자를 추첨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첨된 사람들이 게임을, 당첨된 사람들한테 게임을 주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서 하나, 제가 뭐, 괜찮아 보거 하나 참여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러닝 닌자에 들어가서, 엔터 기부 어웨이를 누르면은 이제 엔트리 이 166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렇게 당첨, 여기에서 한 명이 뽑혀서 당첨이 되면은 이 러닝 닌자라는 게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스팀 계정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제 찐목록 들어가시면은 위시리스트가 찐목록이거든요. 제 찐목록에 들어가 있는 게임의 공유들. 먼저 확인할 수가 있고요뭐 이런 게임들을 제가 했었죠 이 슬레이더 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리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아무튼 각설하고 먼저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스팀 친구가 추천한 게임이나 새로 등록한 게임 아니면 뭐 제가 속한 그룹 같은 데에서 받을 때뭐 이렇게 등록했던 게임들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목록도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전세계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보시면 이렇게 9,000건 좀, 좀 그런 게임 같아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뭐 3,000건 이렇게 참여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높기는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어 몇가 200건 정도 참여한제 네, 270건을 참여를 했는데 당첨은 여기 보시면 원으로 들어가시면 딱한건 등록이 됐습니다 스팀 계정이랑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등록할 수 있는 링크도 주어지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여기 보이시죠? 시티 좀비스 이 게임이 시티 좀비스 이 게임이 여기 스팀 기프트에서 받은 게임입니다. 또 공유를 많이 하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벨 0이지만 레벨 이게 계정 레벨이 오르면 레벨이 더 높은 사람들에서만 열려있는 공유를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레벨 2 이상일 때 레벨 1 이상일 때 참여할 수 있는 게임들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경쟁률이 더 낮겠죠 그래서 어 사람들이 더 게임을 많이 공유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사이트입니다. 물론 저는 제가 받은 게임을 <웃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레벨이 0입니다. 그냥 게임을 받고만 싶어요. 뭐 남자한테 주고 싶지는 않고, <웃음> 나중에 제가 근데 험블번들을 계속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구독을 이어가면서 제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게임들 있죠. 제가 라이브러리가 그래도 꽤 많은데,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게임들. 를허물번들에서 받으면은 그런 게임들의 공유는 이, 이, 이, 이, 이 스팀 기프치에서 공유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리고 공유에 참여할 때마다 아까 보셨죠 포인트가 감소했는데 포인트가 차감이 됩니다 어, 이 포인트는 레벨 0의 경우에는 400포인트를 매일 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매일 방문해서 여기 뉴 와서 새로 열려있는 공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공유에는 열심히 참여해 주는 것이 스팀 라이브러리를 늘릴 수 있는 확률을 높여 주겠죠 이렇게 알려드리면 또 여러분이 레벨 올리고 싶어서 이 사이트의 게임을 또 공유하시겠죠 그럼 전또 거기에 참여해서 공짜로 스팀 게임을 받아 먹어 보려고 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웃음> 어쨌든 게임이 남는 사람은 공유를 해서 레벨을 올릴 수 있고 게임이 없는 사람은 무료로 게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인 플랫폼 사이트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여기를 모니터링 하시면서 무료로 공짜로 스팀 라이리, 에, 라이브러리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단순 게임 공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트레이드스 있죠. 공, 서로 교환도 가능하니까요 스팀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스팀 기프트... 어, 이 주소는 일단은 그 설명란에... 여기 뭐죠? 뭐. 아... 트레이드인 것 같지... 설명란에 스팀기프츠 사이트 주소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스팀기프츠 사이트를 모르셨다면 아 굉장히 꿀팁을 알게 되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이미 알고 계셨다면 저같은 후발주자에게 응원을 한다는 생각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